안녕하세요. 홍퍼입니다. <웃음> 아 지금 영국은 외출 금지 명령 중이어서 어,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격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지금 현재 영국 상황이 어, 한국보다 굉장히 많이 좋지 않,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 제가 왜 그냥 영국에 남아있기로 했는지를 어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한국보다 희망적이지 않은데 그 이유는 어 테스트를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음, 제주변에 사람들 중에 아파서 지금 집에 갇혀져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 나이가 많거나 아주 뭐 병원에서 일을 하, 한다거나 아니면 기저질환이 있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은 테스트를 안 시켜주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어 여기 나라에서 처음에 그 집단면역 얘기가 나왔던 게 괜히 나온 얘기가 아니었어요. 왜냐면 음, 영국 총리는 알고 있었어요. 영국이 이것을 감당할 수 없을 거라는 거를 그래서 그냥 둘 중에 하나잖아요. 안 걸리거나 걸리거나 최대한 안 걸리게 하거나 아니면 수많은 사람들이 걸려서 면역력을 키우거나 그둘 중에 하나인데 그두 번째를 어, 처음에 이제 선택을 했었죠. 그래서 그 초반에 그 시간 낭비한 것 때문에 더 많은 피해가 지금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 그리고 근데 엊그저께 되게 희망적인 뉴스도 있었어요. 그 항바이러스 테스트 키트를 조만간 어, 모든 개인들이 아마존에서 구입을 할수 있게 할 거다. 그리고 그게 한, 음, 며칠 이내로, 어, 준비가 될 거다라는 그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 제가 영국의 속도를 알죠. 여기서 최대한 빨리는 한 2, 3주를 뜻하는 걸 거예요, 아마. <웃음> 그래서, 어, 그렇게 많이 희망을 걸고 있지 않고요. 아무튼, 그래서 현재 영국에 살고 있는 한국분들은, 어, 비행기 값이 되게 비싸요. 근데 그거를 다 이제 지불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것 같아요. 어그 옷도 보니까 막 방호복을 사서 입고 가시는 분도 있고 어, 그러시던데 이 해는 가요. 제가 초반에 그랬어요. 초반에 영국에서 아무것도 안할때 어, 이렇게 되면 분명히 훨씬 더 나빠질 테니까 음, 그냥 한국에 가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긴 했습니다만 결국에 가지 않기로 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여기에도 제 가족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 여기에도 제 시엄마도 있고 남편도 있고 그리고 그들의 또 가족들도 있고 그래서 그들을 떼 놓고 나 혼자 간다 그래서 그렇게 마음이 편할 것 같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 비행기에 타는 거가 더 무서워요 그러니까 그 공항에 가고 그리고 그 비행기를 타서 11시간 동안 그 갇힌 공간 안에 있으면 왠지 그냥 제가 여기 가만히 있으면 안 걸렸을 것을 거기서 걸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세 번째로는 어, 제 스스로 제가 지금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 제가 한국에 지금 가서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겨우 불을 껐는데 거기는 굳이 거기에 또 다시 가서 불을 지필 수 있는 그런 불씨를 가져다 주고 싶지가 않다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또 저는 지금 한국에 세금을 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받아도 될까요?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아무튼 그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어... 물론 제가 지금 한국에 가신 분들을 어... 모욕하는 거는 아니에요 왜냐면 이해를 하기 때문에 어... 이해는 합니다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무튼 그래요 제가... 현재 있는 곳은 영국이고 일하고 있는 곳도 여기고 음, 여기서 세금을 내고 있고 물론 영국 시민권자는 아직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 저는 여기서 걸려도 여기서 치료를 받는 게 맞다고 봐요 치료를 받을 수 있다면 그리고 이게 개인 위생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어디에 있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스스로 어 깨끗이 하는 게또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어 한국도 무슨 청정지역이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여기나 저기나 거기 있으나 스스로 어, 청결하게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지 않을까. 어 그리고 면역력을 잘 키워내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 그렇지만 한국 음식은 엄청 먹고 싶네요. 영국인들도 막 도망가는 그런 처지가 되면 그때는 한번 생각해 볼것 같아요. 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될 텐데 그죠. 어 근데 걱정이 많이 되는 거는 사실 이 바이러스 자체보다 어이 나라의 병원 자체가 훨씬 더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어이 병상이 이 바이러스 오기 전에도 90% 이상이 차 있었던 그런 나라기 때문에 어 이거를 되게 플렉서블하게 그렇게 대처를 할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잘안 들어서 그게 제일 걱정이고요. 음, 그리고 아직도 사람들이 마스크를 다안 써요. 어, 그게 처음 초반에 마스크가 효과가 없다라는 방송을 계속 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게 이제 재채기 하는 거를 방지한다? 그 정도로만 알고 있지. 어, 뭐 말할 때 침채기는 걸 막고 그런 건 전혀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앞으로 감염자도 훨씬 더 많이 늘 거고 사망자도 훨씬 더 많이 늘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일을 계기로 어 병원이 조금 더 나아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람들의 위생도 좀 나아져서 기차도 좀 깨끗하고 그렇게 청결한 생활을 좀할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위기 상황에도 거의 매일매일 아직도 더 많은 일을 하는 분들 있잖아요 청소부랄지 아니면 슈퍼마켓에서 일하는 직원들 배달부들 우체국 배달분 하시는 분들 등등 특히 또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어~ 임금도 훨씬 더 많이 올라가고 사회적 어~ 인지도도 훨씬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어, 많이 듭니다 아무튼 현재 한국에 계시든 영국에 계시든 사실 지금 나라를 따질 때가 아니라 거의 세계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네, 어 슬기롭게 어, 격리를 잘 하시고 어, 전 사실 지금 어, 3주 있으라 그랬는데 지금 한 2, 3일 정도 있었는데도 되게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더 길어질 텐데 이제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면 제일... 잘 보냈다고 소문이 날까? 그런 고민들을 <웃음> 하고 있습니다. 요즘엔 친구들하고 이제 다 화상 채팅으로 만나서 놀거든요. 음, 재밌더라고요, 생각보다. 그,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도 조만간 어, 같이 술 마시는, 맥주 한잔 하는 그런 술방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새기로운 격리 생활 화이팅 하시고요. 음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